자, 여러분, 오른쪽 있죠, 오른쪽? 자, 오른쪽에 보시면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 보이세요? 네. 네.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설정을 클릭하면, 요, 이제 OBS를 설정하는 메뉴가 나와요.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어, 방송 시 자동으로 녹화라는 게 체크가 해제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방송 시 자동으로 녹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기 해제가 돼, 체크가 안돼 있죠? 그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세요. 왜냐 그러면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면요. 은 유튜브에는 라이브 방송이 올라가는데 내 컴퓨터에는 그 라이브 방송이 녹화가 안돼요 저게 체크해지되어 있으면. 그래서 라이브 방송할 때도 내 동영상을 녹화를 해놔야 돼 그래야 수정해서 다시 올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할수 있으니까 저거 체크해두세요. 해두시고 방송시 자동으로 녹화해요. 네, 방송시. 음. 방송 그 다음에 방송에 가보세요. 방송. 방송에 가면 음. 트위치라고 해야지, 트위치. 보이세요, 트위치. 이거를 클릭하면은, 여기서 유튜브라고 나와요. 보이세요, 유튜브? 예,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스트리밍 키 입력하라고 나오는 부분이 보이세요, 보이세요, 여기요? 예, 저게 나올 거예요. 자, 저렇게 되면 정상이에요, 여러분. 자, 저게 뭐냐면, 내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하잖아요. 저기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거예요. 내, 내 유튜브 비밀번호. 그게 뭐냐면,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는 곳에 들어가면요. 스트리밍 키라고 하는 게 개인마다 별도로 제공을 해줘요. 그 번호를 저기다 딱 집어넣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방송 시작 딱 누르는 순간부터 라이브 방송이 되는 거예요. 저 스트리밍 키가 일종의 어, 유튜브에 접속하는 비밀번호 같은 거예요. 저걸 잊어버리면 내가 만약에 다른 상대방의 라이브 스트리밍 키를 갖고 와서요. 내 쪽에서 하면 내가 그 사람 이름으로 라이브 방송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남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키예요. 그 밑에 가시면 출력 보이세 출력 네. 출력을 클릭하면은요 여기서 녹화 경도라는 게 나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녹화 형식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네. 찾으셨어요? 네. 그러면 녹화 형식 있죠 형식 녹화 형식을 클릭한 다음에 flv가 아니라 mp4로 해주는 게 mp4 왜냐하면 flv로 하면 여러분들이 찍은 영상을 여러분들이 못 봐요. 어, 여러분들이 찍은 영상 여러분들이 못 봐요. 우리가 동영상은 대부분 기본이 MP4로 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다음에 여기 녹화 경로 보이세요? 녹화 경로 네. 이거는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녹화 경로를 지정 안 하면 여러분들은 동영상이란 폴더에 저장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근데 여러분들 동영상을 찍으면은요 용량이 금방 차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왜? 동영상이 생각보다 크다. 용, 우리 사진 찍는 거랑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동영상은 따로 저장할 공간을 두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어, 노트북에 별도의 하드를 어, 달아서 그쪽에다 저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하드는 좀큰 용량을 보통 달아요. 1테라나 2테라 정도로 해가지고. 그래서 웬만큼 영상을 해서 그렇게 별도의 하드가 있는 분들은 거기다 저장하는 게 낫겠죠. 그죠? 예, 그렇게 구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은 신경 안 쓰셔도 돼 일단은 하자고 일단은 일단은 동영상에 대상으 하고 나중에 제대로 할 때는 제가 한번더 설명드릴 테니까요 자고 그 얘기에요 자 오디오 볼게요 오디오 오디오나 비디오나 단축키나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나중에 제가 이거를 한번 세팅할 때 해줄 거예요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여러분들 뭐냐 그러면 오디오도 그렇고 비디오도 그렇고 노트북을 쓰기 때문에요 노트북을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트북에 카메라나 오디오가 다 있어요 있으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이죠 데스크탑은 카메라도 없고 마이크도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달아야 돼 이렇게요 이해되시겠어요? 마이크도 달아야 되고 카메라도 달아야지 어떻게 해요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없으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경우에 써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노트북으로 촬영을 하다 보게 되니까 카메라 화질이 너무 떨어져 성능은 괜찮은데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카메라만 별도로 달았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카메라를 써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바꿀 때, 그다음에 노트북에 있는 마이크를 쓰는데 노트북에 있는 마이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화질도 그 음질도 안 좋고 그럼 어떻게 해요? 별도의 카메라를 써야 되겠, 마이크를 써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바꿔줘야 된다고요. 끼웠다 그서지가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끼운 다음에 나이 마이크 쓸래? 이해되시겠어요? 라고 지정을 해줘야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안 드렸더만 수업 듣고 난 다음에 마이크를 갖다 조, 엄청 비싸고 좋은 걸 샀대요. 근데 교수님 그 마이크 쓰나? 이 마이크 쓰나? 똑같은데요? 그러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마이크 꽂은 다음에 마이크를 바꿔주셨어요? 렇랬더만 마이크를 바꿔야 된다 요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새로운 마이크를 샀으면 당연히 그 마이크로 찍겠다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바꿔주는 모드가 저기서 한다고 여기서요.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여기 하는데 그 단축키 보이시죠? 단축키 여러분 단축키 가보세요. 단축키 자 여기 단축키 가시면 방송 시작이라는게 있고 녹화 시작이 있죠. 여기 보이세요? 예, 녹화 시작 보이시죠? 녹화 시작 녹화 시작 저기에다가 여러분 알트 0 녹화 시작은요.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0누르는거예요 이렇게 알트 0 녹화 중단은 그냥 알트 9 이렇게 눌러놓으세요 이렇게 녹화 시작은 알트 0. 녹화 중단은 알트 9. 이렇게 해 놓으세요. a 네. 알트가 어디 서어요 그러시면 굉장히 골치 파요 여러분. 자, 알트 0. 네. 알트 0. 숫자 0이에요, 숫자 0. 5랑 헷갈리지 마세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a 네, 알트 0이에요, 여러분. 자, 알트 0. 그리고 알트 9. 밑에 보시면 확인 누르고 나가시면 돼요. 확인 누르고. 자, 일단 요렇게만 하세요. 이렇게딱 기본 세팅 값이 이거예요, 여러분.